오래간만에 왔더니 피아노가 꽉 찼네요 네 오늘 교수님께서 그냥 특별히 준비 했습니다 저번에 다 판매되시고 네. 하나도 없었는데 또 다시 다 채우셨나 봐요 네, 네, 네. 아유 감사합니다 덕분에 <웃음> 어 이거는 뭔가요? 요즘에 층간 소음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네네네 네, 네. 그래서 이제 층간 소음 때문에 밤에 연주할 수 없으니까 그걸 밖에서 이 사일런트 기능이 달린 피아노가 출시됐습니다 네. 원래 피아노에다가 사일런트를 다나요? 아니면 원래 사일런트로 태어나나요? 네,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. 일본에서 <웃음> 달아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비용 때문에 또 한국에서 달수 있는 경우가 아 그래서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네, 이 피아노는 뭐가 조금 더 반짝반짝해 보여요? 모델 이름은 GX7으로 어. 서울 경기 인근 공연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새로 나왔나 보죠? 요번에네 이번 요걸 새로 나온 신제품들입니다 그럼 뭐가 다른가요? 네, 이 건반 자체가 음. 수세한 호흡이 있어서요 땀이라도 미끄럽지 않게 숨 쉬는 건반? 네숨 예, 쉬는 건반 이나하겠습니다 아. 아. 그리고 향균 체야돼 있어요 아 코로나 때 딱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. 또 하나요 하드 음. 피니쉬는 뭔가요? 하드 피니쉬 단단한 네. 도장이 칠이랄까요? 스트레치가 마, 많이 안, 나, 안 나게 아. 한거 같습니다 그럼 또 하나 질문 네, 있는데요 질문. 저희가 피아노를 오래 사용하다보면 이제 악보에 요기가 다 상하고요 네, 그, 여기도 기스가 많이 나죠 아 이런, 이런 이런 기스 이런 단어 쓰면 안돼삐 흠집이 음. 갈때 되게 속상하거든요 그러면 은 얘도 칠해주실수 있나요? 아니면 얘를 전체살수 있나요? 이런 것도 궁금해하는 소비자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흠집이 많이 난 경우 네. 그럼 저희가 이제 자동차처럼 광택을 네. 내서 흠집을 깔끔하게 할 수도 아.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비용은 발생되겠죠 그리고 새로 운 사서 낄 수도 있나요? 배터리 네, 또, 교체처럼? 예, 가, 예, 똑같습니다. 아. 저희가 소품이기 네 똑같습니다 거기가 소모품이기 때문에요 다 가능하십니다 당연히 뭐 의자도 교체도 되고 네. 이제 네. 이런 데도 이제 네. 그것도 네. 되고요. 그렇죠. 음... 그럼 오셨을 때한번 연주 좀 부탁드릴까요? 연주까지는 뭐 네. 네. 숨 쉬는 건반이라고 얘기하셨던 게 무슨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. 저희 대학 때 이제 남자 애들이, 여자 애들 피아노 치는 거 보면 뭔가 이렇게 길고 아름다운 손가락을 가진 섬사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피아노니스트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. 저희는, 저희 자신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노가다라고 <웃음>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. <웃음> 우선 네일 같은 것도 하기가 힘들고요. 뭘 발라도 숨도 못 쉬고. 저는 핸드크림. 바르는 것도 손에 약간 답답한 느낌이 있어서 여기만 위에만 바르기도 하는데 그것도 기름진 느낌이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씻어버려요 그러니까 손이 굉장히 건조하거든요 제가 또뭐 땀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땀이 날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그러면 여기서 뭔가 이렇게 맺히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좀 뽀송뽀송하네요 레시해요 <웃음> 네, 지금 오상우 교수님의 연주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. 오상우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다와의 표현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서 설명 해 주셨고요. 제가 또구원설명하자면이 보시면 제핀 블럭이 4사 제품보다 두배 두껍습니다 그 이유는 튜닝핀을 더 견고하게 잡아줘서 현의 작력이 한 20톤을 음의 변화 없이 잡아준다는 게 가와이찬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주 시에나 또 집에 우기철 장마철 때 음의 변화가 심하지만 가와이찬는 그 변화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와이찬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